국내 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고네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무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여자친구 네. 차세대 당구 스타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요새 당구는 l p B a 다 원래는 심판 출신이시잖아요? 네 맞습니다